제가 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는 농구는 농구는 농구는 농는 농구는 농구고 농구는 농구는 는는는는 근데 근데 약간 너무 그기 okay. 그러 같은 건? 네 s Yangδan, 입구 h i g h l you 마블이야 마블 보통 그거 같아 <웃음> 20이야. 10이 어때? 제일 작은 게 220이래. 어른 사이즈라고. 그렇게 찍 뭐. 근데 뭔가 발볼이 조금 쨍은 것 같은데 사이즈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이렇게 더 어,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발볼이 찡기는데 사이즈는 약간 하려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콤보스 좋아하니까. i t h e only o n 맛있어, 맛있어. 미나리 향, 그래서 새콤 달콤 다급져. 와, 역시 소면이야. 음.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다 겠 국물. 와사비. 충격이다. 생화사비. 음. 이거 어떻게 먹어? 비벼먹어? 그냥 밥이랑 얹어가지고 응. 같이 응. 먹어. 소스랑 살짝살짝 비벼서 음. 계란 아. 터트려야 돼? 음. 계란 터트려도 되고 찝어고 섞어서 먹어도 되고 양파에 붙여놔야 돼. 먹어야만 돼. 다시미를. 음. 맛있을 것만. 안에 좀 맛있나? 어. 엄청 아, 맛있어. 나 처음 먹어봐. 어? 학교급식에 학교 학교 학교 많이 안안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 그막 건새우랑 어, 그런 거따 먹었어 니가 그래도 키가 안큰 거야. 짧보자아 컴퓨터 있어야 돼. 어때? 어때? 아어야 조육기 아 간만이야. 그리고 양념이야? 간장. 어 간장. 덴만. 아 여쭈어 정마 아니야 짬만들이야 땡큐 이거 좋아하니? 안 먹지 얘는 안먹어 고구마 팝 단호박 정맛 음. 단호가 다 맛나 맞아 음. 단호박이 왜 단호박인데 네, 맞아 특유의 그 맛이 싫어 단호박만의 맛 있잖아 맛있네. 네. 음, 음, 음 맛있어. 음. 너무 많다 너그 블루보트 가봤어? 맞아 가봤어? 거기 가길래? 거기 아니라 하늘커피? 알아? 응그둘 중에 가자 응. 여기다 가보자 근데 블루보트 되게 걸어놔야 되는데 아 양을 걸고 놀아야 되는 거 그런? 호이있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 메이킹 걸고 있죠 그런 거 그러면은 팝콕으로 연락이 없어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잖아? 왜 이렇게 못 먹어? 왜 그래? 아니 굿날에 굿날에 <목소리> 없는데? 아까 여기 안 보여.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어? 코넛 <웃음> 겁나 잘 나왔는데? 뭐스우 하나, 하나, 둘잘 나온다 <웃음> 알아 내 몰라. 여기 위에 본는 음, 몰라. 똑보은안 음, 뜯어. 블루블거이 음, 음, 음, 음, 뭐, 음, 이 잔다에 공들어 물렀는데 이건 쪼까네 아, 체리도 너무 귀여워 나 이것도 귀여운데? 블루베리 어 나도 아 여기 이거 엄청 많네? 오! 대박 아이스